보니까 이제는 어 이제 라이브도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음달 9일서부터 이몽이 들어가 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몽이 하면서 는 손만 보여주면 안되니까 그래서 이제 카메라도 설치하고 이러는데 어 너무 어렵다 <웃음> 지금 모니터를 어, 어디 걸 봐야 될지 모르겠어. 어 그래갖고 그래요. 아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제가 이게 리딩글라스예요. 리딩글라스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실은 저기 있어요. 저기를 보게 되면 시야가 좁아가지고 제가 답답하니까 자꾸 모니터를 보게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래. 요좀 양해 좀 해주세요. 전체 나도 나지겠지. 어떻게 첫술 해벨부로겠어요 아니 그렇습니까? <웃음>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 제가 자꾸 모니터를 봐서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 음. 자 오늘의 주제는 질긴 인연이에요 이 인연이라는 것이 그래 이제 맺기도 어렵지만 끊기도 어려운 게 인연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질긴 인연 그 사람이 그렇다 너무너무 지겨워서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았는데 어떨 때는 속이 뒷다 시원해 근데 어떨 때는 뭐야 어, 쓸쓸하고 괜히 어 그렇게 꼴 뵈기 싫었는데 순간 내가 꼭지가 돌았나 내가 미쳤나 어, 나사가 빠졌나 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 어, 사람이라서 그렇다. 어, 사람이라면 뭐 감정이 너를 뛰어. 어, 꼭 미쳐야만 널 뛰는 게 아니더라고. 암튼 그래요. 그래서 확 버리면 음, 버려버리면 엥 하고 버려버리면 <웃음> 그 사람에게 현타가 올까요? 어. <웃음> 제발 좀 왔으면 좋겠죠 아 이거 목소리가 이게 그냥 핸드폰으로 할까요 목소리가 이렇게 제대로 녹음이 안되네 음, 이거, 이거 마이크 여기 있거든요 마이크인데 소리가 안 커. 에이 모르겠다 카드 그러실 시간 드릴게요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실히, 음질이 더 좋죠? 요즘은 핸드폰이, 화, 어, 화질도 그렇고, 음질도 그렇고요. 되게 좋아. 어. 자, 어디 봅시다. 1번 카드. 자, 실긴 인연. 그냥 확 갖다 버려버리면, 아, 진짜. 확 갖다 버려버리면, 음, 이 사람 현타 올까요? 라고 본다면, 얘는, 저기 뭐야. 이? 저기, 뭐, 이미, 버리면 얘는 현타 와요. 음. 이 만약에 지금 헤어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 헤어, 완전히 헤어지지 않은 거. 헤어져 그랬는데도 뭔가, 어, 안 헤어진 느낌이 나는 그런 커플들 본다면은, 여기는 그 사람 이미 현타 왔다라고 봐요. 음. 현타가 이미 왔다. 어. 물론 그건 있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아, 뭘더 해야지 되나. 의미가 있나. 어, 내가 너와 나의 관계에서 이제 더 이상 할게 없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매번 여기는 의견이 안 맞았다라고 봐요. 어, 의견도 안 맞고 뭘 한다 그래도 진짜 속 시원하게. 그래, 가자! 뭐 해가지고 진짜 한마음 한뜻이 된 적이 진짜 손으로 꼽아 응, 그렇다고 봐 그러니까 여기는 헤어져서도 그런 것 같아 짜증도 나고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은 너하고 나는 왜 그렇게 뭐 하나라도 뭐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응, 그리고 좀 너는 여자가 돼가지고 응? 여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어, 한 번이라도 좀 낡았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듯이 좀 떠받들어주면 안 돼? 너 어떻게 새, 새 사사사사건건 FM이야? 너는 어떻게 사사사사건건 어, 국어로 사냐? 어, 그런 거지 어, 예능으로 좀 살아봐야지 국영수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국, 어, 사람은 예능감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너는 어떻게 사사건건 국영수로 사냐라는 거지 국영수 사는 게 뭐야? 그게 뭐야? 어, FM이라는 거야. 너무 반듯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가야 솔직히 구경수는 네가 더 따진 거 아니냐 이 사람은요 자기한테는 굉장히 노골노골 야들야들 진짜 잘 늘어나는 역가락인데 어, 상대방한테서는 만큼은요 그게 아니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 자기를한테 착착 감겨갖고 입안에 혀처럼 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은 항상 이렇다라는 거지 좋은 성격은 아니에요 어. 어, 남녀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맨날 지 혼자만 좋아. 사랑은 주거니 박거니에요. 주거니 박거니. 이 사람은 그런 거지. 어, 좀 머리도 복잡해. 지금, 지금 이 사람 머리가 복잡한 거 아닌가 몰라. 어, 머리가 좀 복잡하다. 머리가 복잡하다라고 봐요. 음, 이 생각, 저 생각, 왜요? 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좀확 통한 데가 있어 가지고 좀그 여러분은 어, 성격이 약간 어, 그런 경향이 있어 음, 뭐 아니면 독 어, 좋을 때는 또 되게 어, 어 좋은데 또 화가 나면 또 와르르 캉캉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어, 그런데 장점이 조금 더 많은 게 아닌가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요 은음 성격이 그렇게 악한 데가 없어요 어, 뭐, 교활하고, 뭐하고, 머리 쓰고 그런 게 없어. 어. 로맨틱 할땐다 뭐, 세상 없이 로맨틱하고, 배려, 어, 배려심이 참 좋다라고 나와요. 뭐, 단점이라라고 하면 조금 잘 삐진다? 어. 그리고 가끔씩 그냥 욱, 욱, 욱 하는 데가 있다? 뭐, 그 정도는 뭐, 봐줄 수 있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니까, 왜냐, 그러면 그 정도 결점도 없어? 그럼 그 사람이야? 로봇이지? 로봇도 어쩔 땐 승질래. 어, 틀리게 하면은, 다음에 이용해 주십시오. 하고서 그냥 또 끊어버리잖아. 암튼, <웃음> 너한테 맞는 거 없다라고 딱 나오잖아. 몇번 똑같은 거 물어보면. 암튼, 응. 그래요. 그래서. 자이 사람도 좀 그래요 뭐 뭐가 그러냐면은 그 여러분하고의 인연을 갖다 계속 이어갈까 아니면은 음, 새로운 인연을 갖다가 찾아야 되나 이 저기만 뭐, 너하고 나의 문제는 이미 너무 클리어하게. 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클리어하게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너를 갖다가 이제여서 뭐못 내려놓고 뭐하고 응뭐 저글링하고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사람이 머리가 복잡하고 우리 관계를 갖다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재검토한다 그래서 뭐가 달라질 거 있나? 어,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요 뭐가 달라져 내가 재검토하면 음 응. 그리고 저번에도 그랬잖아, 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너는 항상 그래. 니가,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어, 좀, 니, 네, 니, 네, 너한, 니네 맘에 안 들더라도 좀 따라주면 안 돼? 어, 그런 거예요. 음, 사람이 어떻게 딱딱 한 번에 할수 있겠냐, 라는 거지. 너랑 나랑 입대껏, 각, 그, 원, 시간이, 얼마인데 라고, 이 사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하고 함께 알아간 시간이, 아, 어, 아까운, 아깝다. 여기서 아까운 거는, 뭐 시간이 아깝다는 건어 오, 진짜 어오대 오, 만나서 내시간이 썩었어. 오, 너무 아까워. 이게 아니라 너랑 나랑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갖다가 같이 했는데 뭐뭐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함께 했는데 어. 어 이런 식으로 헤어지는 게 아깝고 어 그리고 한 번쯤은 더어 추라이를 해 볼까라는 마음도 없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음. 후폭풍은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완전하게 헤어진 것 같다가 아니라는 걸 갖다가 알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후폭풍보다는 살짝의 그런 이런 상황이 싫다 그래야 되나 어. 이런 상황이 싫다라는 거지 후폭풍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헤어진 거다라 그러면 그때 가서 는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 그래서 이 사람은 좀이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지쳐 있는 건 맞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맨날 똑같아 달라지는 게 없어 어, 너랑 나랑저어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여러분은 좀 그러니까 좀 딱딱한 어떠한 관계를 떠나서 음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웃음> 소리 때문에 아무튼 음이 사람은요 좀 많이 관계에 대해서 지쳐 있는 건 맞아요 지쳐 있는 건 맞는데 그거 갖다 꼭 반드시 헤어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자체로 보면 여러분들은 매력이 많지 않나 어, 그런것 같아 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왜 헤어지려고 하는지 이, 어, 이유는 알것 같아요 음, 이유는 알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솔직히 이걸 갖다가 삼각관계나 뭐 이런걸로 저기 뭐야 말하기 전에는요 어느 정도 조건이 주어져야 돼 카드가 하나가 나왔다 해서 삼각관계라고는 말하지 않거든요 하나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 우리도 봐봐 길거리에 멋있는 남자 지나가면 혹해. 순간 심쿵한다 그렇다고 다 바람나나 그건 아니지 그냥 눈이 한번 호강을 한것 뿐이지 눈호강 한번 했다 그래서 바람으로 매도하는 건 그래 볼수 있지 이쁘면 근데 문제는 그걸 갖다가 계속 쳐다보다가 나중에는 도 모르게 어, 작업 어, 작업이 툭 나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작업이 나가는 정도가 됐으면 뭐야? 계속 마음 속으로 갈망했었다는 거죠 그냥 눈호광으로 아 오늘은 한번 어, 아 눈이 호광했네. 아그 집에 들어가니까 어때? 아이고 다시 호광하러 나가야겠다고 바깥으로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웃음> 그냥 한번 그냥 맛난 음식 먹어 눈이 눈으로 만난 음식 먹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네, 거다라는 네, 거예요 네. 랍스타도 맨날 먹어봐 질려요 음 암튼 아 그건 그렇다 치고 이 사람이요 그~ 양쪽을 갖다가 좀 상당기간 오간 느낌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 사람의 바람을 갖다가 탁탁 잡아낸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기회도 줄 만큼 줬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 기간 참은 거는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그 이게요 그,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 여러분이 안 부분은 빙산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 그, 저기, 막, 그 위에 나온 부분 밑으로 가면 더 커요. 왜냐면 이 사람이 철두철미하게 이중생활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중생활 하면서 이 사람도요, 그게 그... 그게 뭐 개중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자꾸 상태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안 들켰다. 어, 여러분이 알 거는 진짜 얼마 안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헤어질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 왜, 지금 들켰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은, 음, 처음부터 그냥 환승했지. 뭐하라, 들킬 때까지. 들키면 뭐야, 들키면 쌍놈 되는 거잖아, 어. 쌍람이 아니 개새끼인가? 응. <웃음> 그치 아무튼 그거 되는 거니까 자기 들킬 때까지 있었겠어요 적당한 식의 그냥 행복했다 어, 세이 굿바이 하고 그냥 가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들켜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요 여러분하고 헤어질 맘이 없었어요 음왜 응. 그랬냐 하면 여러분 성격이 좋은데 뭐 응. 솔직히 요 성격에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 그렇지만 장점이 단점을 커버하고도 남는다라고 봐요 응. 왜냐하면 단점의 장점을 커버하면 그거는 어 힘들어. 그렇지만 장점이 단점을 커버가 되다 그거는 성격 좋은 거다라고 봐요. 응. 커버를 못칠 때가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 이 상황이 어, 짜증 나요. 어, 여러분을 갖다가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봐. 음 이게 뭘까요? 응.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쩌면 여러분들하고. 좀이 점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그런 거 같아. 뭔 얘기를 하자는 거야?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무슨 얘기? 그렇잖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도대체. 네가 입대껏, 어, 네가 입대껏 어, 나를 속여왔었던 거는 그걸 뭘 어떻게 설명하려고? 어, 그런 거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참 그렇다 이 사람은 뻔뻔하다라고 봐 뻔뻔하다라고 보고 지금 이 사람도 노답이다라고 봐 노답이다라고 보고 답이 없어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왠 들킨거는 어, 어, 들킨 들킨거는 들킨거지만 어, 들킨 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지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여러분 이전의 사람한테도 어쩌면 똑같은 왜냐면 한 번만 바람피지 않는다라는 거이 사람 실력으로 봐가지고는 어휴 나 노련한데 거의 뭐 저기 국가대표급이야 이렇게 안 들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엄청나게 어 자기 표정이나 행동이나 스케줄 관리가 으마음마하게잘 됐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것들이 아직도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요 그냥 빵 차버리면 나는 이 사람 하는 행동으로 봐 가지고서는 후폭풍이 오기는 올것 같아 일단 그냥 카드를 뽑아 봅시다 후폭풍이 올지 안 올지는 음. 이거는 내 추측이고 그렇지만 카드 돌아가는 걸로 봤을 적에 후폭풍은 오겠다라는 그건 내 생각이고 진짜 올지 안 올지는 카드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음. 어디 보 아이요 만약에 빵 찬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일단은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섣불리 여기서 얘기를 갖다 잘못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 어. 쌍욕먹고 저기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 사람도 여러분의 마음의 의중이 뭔지 어. 이 사람도 모른다 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도 여러분의 의중을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달겨 들지는 않겠다 까딱해서 잘못됐다가 어떻게 돼? 그치? 어. 쌍욕 먹고 쌍따 맞고 그냥 어, 그렇게 하고 헤어지는 거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뭐라고 뭐라고 얘기할 때마다 어떠한 다툼으로 일어나는 게 아닌가 왜 다툼이 되냐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의 여러분의 의중을 몰라요. 그렇다고 자기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고 말을 못해.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미끼를 줘야지 얘도 던질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완전히 어, 나는 둘다 갖고 싶어. 이러면 이게 쓰레기 아니야? 철싹 이렇게 될 텐데, 이 사람은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야. 그건 완전히 막장이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냥 서, 그러니까 그런 거지.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갖다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어, 여러분하고 대화, 대화 속에서 그 명분을 찾으려든다라는 거야. 내가 이러니까 한눈을 팔지. 내가 이러니까 한눈을 팔지. 그러니까 내가 한눈을 판 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너 때문에 그렇게 거야라. 그, 그, 그, 빌미, 그 꼬투리를 갖다가 찾고 싶어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싸우려고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어, 자기가 살아날 구멍을 갖다가 찾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넘버원 계획이 뭐냐. 최선책은 둘다 가져가는 것이고, 어, 중책은 그래도 하나만이라도 남기는 거고, 뭐, 사, 하책은 뭐야. 그냥 둘다 그냥 깨끗하게 끝나는 거지, 뭐. 음. 내가 봤을 적에는요. 저쪽도 여러분이 오래된 여친 아니면 와이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거녀일 수도 있고. 여친, 와이프, 동거녀 셋중 하나일 거 아니야. 암튼 그걸 안다면 은그 여자도 과연 붙어있을까? 어, 그것도 미지수예요. 응. 그것도 미지수다라고 봐. 그래서 뭐냐라고 하면은 에 얘는 음 나는 여기 저기 막 후폭풍이 온줄 알았더니 이건 후폭풍이라기 보기에 그냥 짜증 난 건가 같아요. 짜증 났고 그냥 뭐 정석으로 가면 이건 헤어지는 게 맞잖아요. 어,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자유롭게 나의 길을 관련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자기 얘기를 갈것 같아요. 음. 그러나 여기 후폭풍 나오네. 응. 음, 일단은 처음엔 그렇게 자유롭게, 허, 어, 마이웨이 하다가 결국은 후폭풍이 오게 되겠다. 어,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은 음 처음부터 여러분을 갖다가 놓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놓고 싶었다라 그러면은 진지게 어 들키기 전에 여러분을 갖다가 어. 이유를 대서라도 여러분을 갖다가 끊어내고 그렇게 하고 갔지. 지금 같이 이렇게 되면 양쪽 다일론서 이건 악수라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악수를 이이 이 악수 말고 어, 저기 막 악수를 두겠냐라는 거지. 이, 이 사람이 입대 껏 이만큼 안 들키고 양다리를 걷다가 거쳤을 적에는 이 사람의 머리가 보통이 아니라는 뜻인데 그 머리 가지고 들킬 때까지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마이에이 하자. 뭐, 새롭게 시작하다 뭐, 또, 새로 사귀면 되지. 어, 세상에, 까, 나,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야. 어, 뭐하러, 저기, 막, 지나간 이연의 목매일까. 하고서 훅훅 털고 가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은 훅폭풍이 오고, 잠도 못 자고 그래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놀것 같았으면, 진작에 낫자.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라는 거지. 암튼, 일단은 훅폭풍 오네요. 음. 여러분이 진짜 버리면은, 훅폭풍이 와. 근데 그게 바로 폭풍이 아니라 잘됐어 그래, 나도 그럴라 그랬어.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만, 이 급격하게 어, 어떠한 그 폭풍, 후폭풍의 늪으로 푹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헤어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솔직히 7번 칼도 아니고, 6번 칼도 아니고, 5번 칼도 아니고, 4번 칼도 아니고, 이 9번 칼이 나왔어요. 어. 9번 카드는 요 굉장히 깊게 박힌다는 뜻이거든요 후폭풍에서 9번 카드가 제일 힘든 카드예요 음, 9번 카드가 꼽혔다 어, 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이 진짜 확 버리면 은 어, 9개의 소드가 꼽힌 거랑 똑같은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네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즐기는요 진짜로 즐기는요 확 버려버리면 그 사람에게 현타가 올까요 라고 한다면은 어디 봅시다 현타가 올지 안 올지 이 사람은요 음아 여러분이 되게 되게 아까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이 헤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연락은 오기는 올것 같아요 용서해달라고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요 여기 속공어 잘 맞나요? 음, 속궁합 잘 맞다고 나와 음, 속궁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웃음> 내가 오늘 무슨 뭐어 저기 그 동영상에서 어, 몰래카메라를 봤어요 몰래카메라 봤는데 헤어지지 못한 이유가 속궁합이래 <웃음> <웃음> 그런 걸로 몰래카메라 하는 거 봤는데 여기도 속공하이잘 맞아.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참 많이 해서 아마 무릎을 꿇을 수도 있어. 용서해줘라고 하고. 음, 여기는 그럴 수 있어요. 여기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확 버려버리면요. 진짜 여러분 비율을 맞... 어, 어 뭐지? 그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떤지 어얘 눈치 보고 굽신거리고 근데 계속 그렇게 하냐 그렇지는 않아 어왜그러냐하면앞에서 그렇게 하고 들어 뒤에 가서 아 진짜 더러워 진짜 어 이럴 수도 있어요 응.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어, 이 사람은 누구한테 저자세를 하고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성격 자체가 자기 그 세상이 굉장히 확실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관이 확실한 사람이 있고 자기 사상이 확실한 사람이 있고 자기 감정이 확실한 사람이 다 달라요 약간 분야별로 다 달라요 근데이 사람은요 자기만의 어떠한 세계가 있어. 이 사람은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인데도 여러분의 눈치를 본다라고 한다는 거는요. 이, 여러분하고 헤어지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의 그 잠자리를 갖다 참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데, 어, 그런데, 어, 이, 이, 저기, 막, 여기까지 왔냐, 이 새끼야? 어, 그런 거지. 어, 미안해요. 남이 새끼한테 이 새끼라고 해서. <웃음> 아, 뭐 어때? 어, 뭐 어때? 어, 응, 저기만 솔직히 그 여자들 이렇게 쭉둘러보여 앉으면 그래. 처음에 뭐 연애할 때는 내, 내 남자 욕하는 거 싫지. 어, 나중에는 싹 어, 같이 뭐 욕하고 끌낄거리고 놀게 돼 있어요. 어, 조금만 더 나이 먹어봐. 젊은 친구는 이해 못해. 응. 어,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은요. 또그 재미에 또 그렇게 하고 또 아닌 척하고 또 만난다 <웃음> 그게 싫어서 욕하는 게 아니야 응. 좋기 때문에 욕하는 거야 좋은데 왜 욕해요 라고 한다면 은 좋은데 이, 이게 나를 갖다가 사랑을 갖다가 많이 안 해주니까 짜증나니까 욕하는 거지 그냥 그냥 짜증난다 라는 거야 네가 사랑을 나한테 많이 안 해줘서 암튼 여자의 어, 남편 흉은 봐도 그런 거다 라는 거지 암튼 어, 쓸데없는 얘기 집어치고 응. 자, 여기서는요. 에휴, 그런 놈이 양다리를 걸쳐. 음. 여기서는 이 사람이 참 음. 여러분한테 그 처음에는 그래요. 뭘 어떡하냐고 라 하면서 웃기지도 않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네가 감히 나한테 헤어지자고 해? 어, 야 나도 너 아니면은 너 아니어도 어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여자 못 구할 것 같아? 아, 참 여자 만약에 남자가 뽑았다면 야 꼬레 아 남자라고 내가 너 아니면 뭐 남자가 없을 것 같아? 야 내가 눈길 한 번만 주면 다 끌려와 내가 어 저기 막 자, 맥없이 끌려와 이게 무슨 소리하고 하는지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너랑 사귀어 줬으면 영광인 줄 알아야지 얘가 진짜 주제파악을 못한다 속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아, 뭐 다시 한번 생각해 줄수 없겠니 이런다 할지라도 속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약간 이중성이 있다라고 봐요 음, 이중성이 있다 어 근데 그 그럼 어느 게진짠가요라고 하면 둘다 진짜예요. 어둘다 진짜예요. 왜 사람한테는 천사와 악마가 있잖아. 어, 그러니까 청소와 악마가 이 사람은요 굉장히 어 뭐랄까 뚜렷하게 존재하는 사람이라 그럴까? 음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장난을 하나 쳐서 장난쳤는데 아팠어? 어, 그러면 똑같이 치든가 아니면 한수더 뜨든가, 막, 막 잠수 팍팍 타던가, 복수, 어, 얘는 자기한테 실수한 사람을 잊지를 않는 성격이거든.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안 그럴 수도 있지. 어, 그렇지만 암튼, 카드에서는 그렇게 나오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카드상에서는 그렇게 나와.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리나노 하고 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한 어, 처음에는요. 뭐 어, 그냥 의미 없는 식킨십도 즐기고 막 그래. 어,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의미 없는 스킨십보다는 여러분을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 어, 파도 타듯 살펴본다. 그렇게 하고서 혼자서 뒤집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한테 딴지를 걸 수도 있어요. 무슨 딴지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 푸샤가 바뀌었는데 너무 너무 잘 지내. 그러면 야 너는 나랑 헤어지고서 완전히 어. 신났네, 신났네. 야 그렇게 어 저기 막 신날 거였으면 나하고 진작에 안헤어져 못헤어져가지고 얼마나 후회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뭐 다야 그렇게 씁니까 다야 그렇게 쓰레기를 고암튼 그런 거지 어,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도 솔직히 여러분 이 사람하고 잘헤어졌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음. 아, 정말, 성격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 만날 땐 젠틀했잖아. 어, 이 사람 어 젠틀하고서 아, 어 입에 말에다 꿀 발랐다. 그냥 나오는 말이 다꿀 발라서 나온다. 어 그런 말말 말, 그런 것 때문에 여자들 다 홀라당 홀라당 넘어갔을 거야. 하지만 지내 봐. 어디 그런가. 이 남녀 관계는요. 진짜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건치고 그런 상태로 어몇달 있어 보면은요. 승어 진짜 민낯이 다보여 민낯이. 어, 그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딴지 걸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 그냥 외관상은 어, 아, 참 미친놈 그럴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아니다라는 거지. 속은 좀 달라요. 왜 그러냐고 라 한다면은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여러분한테 딴지를 거냐라고 하면, 이 사람하고 속궁합이 아까도 내가 잘 맞았었을 거라고.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어, 어, 누구하고, 어, 잤을까봐, 그거 열받아 하는 것 같아요. 어. 만약에 얘가 나하고 헤어져갖고 딴 놈을 사귄다면 걔랑 또잘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미친놈 나봤나. 암튼, 아, 그러면 너는 안 왔냐? 어, 뭐, 지는 뭐, 그래놓고서 뭐, 나는 뭐 하면 안 돼? 어, 물어, 이런, 이런 물 이게 어느 나라 법이야? 어. 어 그러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여러분한테 딴지를 걸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어. 뭐 진짜 뭐 투샤에다가 그, 그거 그 하나 올리면 기절하겠다. 뭐그 유튜브에 많이 떠돌잖아. 남녀가 이렇게 손잡고 있는 거다 올리면 은 그게 여러분 손인 줄 알고서 입에다 개거품을거 아니야. <웃음> 뭐 그런 것들 뭐 한번 올려놓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진짜 헤어질 심산이면. 암튼 음. 아무튼, 음. 그래가지고 얘가 조금 말을 갖다가 못되게 하지 않아요? 어, 이, 이 사람은 가스라이팅도 좀 잘하는 놈이다라고 봐요. 어, 지잘라 맞춰 사는 놈이니까 오죽하겠냐라는 거야. 니가 이러니까 여자들이 오래 안 붙어 있고 어, 자꾸 자꾸 니 곁을 떠나지. 너는 나이가 몇 살인 나이 너 나이가 몇 개니 나이가 몇 개인데 해와 바람에 대한 얘기도 몰라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봐라 지나가는 사람의 외투에 응 외투를 벗길 수 있나 네가 이딴 식으로 하니까 여자들이 나만하지 않지 여기는요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면은 처음에는 뭐 신나 옳았구나 하다가 여러분들이 딴놈 생겼을까봐 전전긍긍할 수도 있어요 전전긍긍할 수도 있. 있고, 여러분 남주기 아깝다라는 거지 남주기 남주긴 아깝고 그렇다고 내가 다시 찾아올려면은 무릎을 꿇어야 될 판인데 또 무릎은 꿇기는 또좀 그렇다라는 거 어떻게 남자가 무릎을 꿇어 어, 내가, 너, 어, 내가 너까지 내가 너 거하고 사귀어 주는 것도 너한테는 영광인데 내가 너한테 무릎까지 꿇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해 얘는요 여러분을 갖다 너까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내가 너까지 거한테 용서를 구해야겠어 네가 알아서 딱 눈치채고서 네가 나한테 겨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너를 갖다 사귀 주겠다는데 가문의 영광 아니냐 무슨 별 그지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그렇다 라는 거예요 음. 아이고 이제 얘는 지금 몇세에 살고 앉아 있는 거야 음. 이 사람이야 후폭풍이 올 거예요 후폭풍이 오긴 오는데 어, 어떤 거에 대해서 오냐 라고 하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딴 사람이 생길까봐 딴 사람이 생기는 꼴은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어, 생겨도 자기가 먼저 생겨야 되고 너보다 도 속궁합이 더잘 맞는 여자를 사귀어야 되고 너가 내가 사귀기 전까지는 너는 딴 사람은 사귀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그 그, 여러분이 어 맞아요. 그걸 그걸 놓치를 못해. 여러분에 대한 집착 같은 거. 왜 이게 그게 있어요.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어. 그러면은 당하는 사람도 거기에 지배가 되자. 세뇌가 되지만 하는 사람도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그 말에 심취에 취한다. 어. 취해진 취해든다라고 하죠. 자기도 취해든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 이렇게 한 여자한테 네가 딴 놈을 만나? 그 꼴은 못 본다라는 거지. 여러분 여에 대한 집착이 나중에는 스물스물, 스물스물, 스물, 겨울나온다라는 거야. 음, 나중에는 어떻게 돼? 여러분, 그, 그, 과민성 무슨, 뭐, 대장 증상 같은 거 보면은 처음에는 배가 살살 아프다가 나중엔 걷잡을 수도 없잖아요. 나중에는 뭐, 내가 어떻게 주차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어, 그렇게 되듯이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이, 이 사람이, 어, 만약에 헤어지게 되면은요, 어, 나, 그, 그러한, 지금 내가 쭉 이때 껏 설명한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용서 좀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어, 좀 제발 좀 용서, 나 좀, 나를 용서해라. 어, 나를 용서해라. 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용서를 받고 싶으면 플리즈를 해야지 무슨 나를 용서해라니 얘들아 말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앉아 있어. 근데 남자들은 원래 그래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어, 그게. 남자들은 좀 뻔뻔해 응, 뻔뻔해 얘는요 여러분이 딴 사람하고 가는 꼴을 못볼 거예요 응,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아깝다 라고 생각을 해요 딴 놈한테 가기 전에 빨리 뺏어와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응. 빨리 뺏어와야 된다. 어, 가면 안딴 남하고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음. 이 사람이요. 여러분에 대한 그 마음이 그저 그대로라고 나는 봐요. 어, 그저 그대로고 이사 누가 더못 놓냐고 라 봤을 때에는 여러분보다 이 사람이 더못 놓을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매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자도요 때린 놈은요 다리 뻗고 잘 수가 없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당했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의 굴레서부터 자유가 되면 여러분 다리를 쭉 뻗고 잘수 있지만 얘는 아니야 내가 뭔가 늘늘 늘 내가 지배했던 게 것이 없어진 거잖아요 내가 지배하고 있었던 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부재가 크다라는 거지 어 그래서 원래요 가스라이팅을 당하잖아요. 당한 사람보다 가스라이팅을 한 사람이 더 훅폭풍이 심하게 오고요. 성격이 더 삐뚤어져, 어, 더 삐뚤어져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가스라이팅을 한다라는 건 자기 자체 멘탈이 약하다는 거거든. 남을 밟아 서야지만이 어, 내가 그래야지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이 없어지게 되면요 그 공허함을 갖다가 견딜만한 정신적인 어떤 능력 어, 힘이 없다라는 거지 힘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요 되게 되게 갈등을 해요. 무슨 갈등이냐라고 하면 저대로 두면 응, 내가 얘를 갖다가 떠나버리면 저대로 두면 응, 분명히 제가 새 출발을 할 텐데 아그 꼴은 못 보겠고 어, 그 꼴은 못 보겠고 돌아갈 방법은 없고 응, 얘가 혹시라도 딴 놈하고 뭐 어떻게 될까 봐 아주 그냥 미치고 한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응, 이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 가지도 어, 이 마음의 갈등을 갖다가 스스로가 어떻게 못하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런, 무슨 웃기지도 않아.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 마음은 하나지만, 어, 마음은 하나지만, 이 하나인 마음이 여러 군데로 향해서 뛰기도 하거든. 어, 근데 이 사람은요, 이 헤어져가지고, 헤어질 땐 언제고, 어, 여러분들이 참, 어, 이쁘게 보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쁘게 보이거나 아니면 음, 다른 한쪽으로는 여러분을 갖다가 딴놈 죽인 너무너무 아깝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또 이쁜 여자가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지. 두그나 어. 그랬잖아 심장이 여러 여러 군데로 뛴다고 심장은하인데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게 음, 남자는 그 생식기를 바깥으로 노출하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 그런 거지. 그지 같은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좀 이쁜 여자한테 눈이 가기도 하겠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으로는 남주기 아까워, 남주기 아까워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얘는요. 그 뭐냐면은 저거 있어요. 저거. 선택장애가 있다라고 봐요. 어, 그 무엇도 선택할 수가 없어. 여러분한테 용서를 여러분이 용서를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또 올인할 수 있냐 그런 체질도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는 확 버려버리는 게 좋을 수 있겠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은 여러분은 얘한테 계속 지배를 당하면서 지배를 당하면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여러분이 피, 피가 마르지 피가 마른다 라고 봐요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피, 어, 피가 어피 마른다는 게뭔 뭐, 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실제로 피가 마르는 것도 있지만 이게 살갗이 도게 피잖아요 어, 이게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야 왜 그만큼 속이 썩는다는 썩라 거지 어. 그래서 그러니까 살이 쭉쭉 빠지겠다라는 거야. 근데 아싸, 좋다 다이어트 이럴 사람도 있겠지만 이 다이어트는요 정상적인 다이어트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피폐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이런 사람들 이게 지금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이 사람은요 자기 감정밖에 중요한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르시시스트라는 거죠. 음. 뭐 완전히 그, 그런 또 이게 그 카피본일 수도 있어 진정한 그거는 아니지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는 아니에요 조금 더 조건이 부합이 돼야 되는데 요요 요 사람은 그걸 갖다가 치사하게 카피한 어짝 그 퉁이다라는 거야 짝퉁 나르시시스트라는 거죠. 음 진정한 것도 못 된다라고 봐요. 그래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는요 이런 식으로 지질나게 하지는 않아. 어, 이런 식 이런 식은 아니에요. 집착 같은 게 별로 없지. 음, 자기한테 집착을 하지 자기한테. 어, 감히니가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여기는요, 여러분이 용서를 해주기를 바랄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요, 돌아가지 마시라 버릴래 뭐 확실하게 버려라. 음, 그렇게 하고 사진을 좀 올려나. 응, 어, 손잡고 있는 거 여러분 거 아니라도 퍼 퍼가요, 어, 퍼가 가지고 올려 어, 속 뒤집어지라고 그래야지 만약에 어, 만약에 재회를 원하지 않는다면 재회를 원한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진짜 쫑내자는 건데. 아무튼 어. 만약에 이 사람이요 꼭 위리 두개 났다서 죄를 바란다는 건 아니에요. 죄가 되려면 내가 늘 그러잖아. 다른 조건들이 더 부합을 해야 된다고. 어,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용서해 준다 하더라도요, 이 사람이 돌아올지는 미지수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의 감정을 갖고 놀수 있어요. 그렇지. 어, 너 그러니까 잡아, 그러니까 다 잡은 고기에는 밥을 안 준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잡아놓고 죽지 않을 정도로만 약. 작은 밥을 주면서 사람 피를 말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 진짜 지가 자기 입맛에 맞는다 나오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놈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은요. 여러분한 사람, 여러분한 만한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얘가 이, 이 짓거리를 하는 거지. 진짜 지가 이, 이 사람이다 라는 사람 나오면 여러분 버리지 않겠나 싶어. 근데 이 사람이다 라고 어, 그런 사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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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 리딩에 들가 보겠습니다 어, 즐긴 인연 확 버려버리면 어, 그 인간 어, 그 사람 현타 올까요 현타 올까 어, 좀 현타 좀 와야 돼왜 어, 그러냐 라고 하면 은요 즐긴 인연이잖아 또 만날 수 있잖아 어. <웃음> 여러분 인연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줄 아세요 어, 쉽게 안 끊어진다 누군가가 또 생겼다고 해도 그 사람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럼 또, 그 과거의 인연이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거야. 어, 사랑은 돌고 돌아요. 어, 그러니까 진짜 완전하게 끝나는 건 언제냐라고 한다면은요, 죽을 때까지 그거는 정답은 없어. 어, 왜 남녀 간의 그 저거는요, 언제든 다시 합이 들어올 여지는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어, 진짜 완전하게 끝났을 때는 언제야. 그치, 내가 서로 각자 다른, 음, 음, 짝을 만나서 진짜 법적으로 사인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그거 사인한다고 해서 진짜 그것도 완전할까 99% 밖엔 안 되지 싶어요 음. 아무튼 그런 거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봅시다 음 아... 칠긴 인연 <웃음> 여기는 그런 거 같아 그... 그, 옛날에 그 무슨 노래가 있는데,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라는,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아이고, 노래가 머릿속에서 뱅뱅 돌고 나오질 않네. 참, 음. 어, 그런 거 같아요. 여기는 솔직히, 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라고 봐요. 음 어느 정도 권태기가 왔었던 것 같아. 권태기가 와서 어떠한 그 짜릿한 그 유혹을 갖다가 이기지 못한 냄새가 난다라고 봐요. 음이 여기는 헤어진 헤어졌다라고 나오긴 나오는데 과연 이게 헤어진 걸까라고 싶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헤어진 건 맞긴 맞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생각하는 마음이 다 없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음, 비록 이 사람이 목에서 양다리겠지. 음, 둘중 하나다라는 거야. 음. 어, 뭐, 양다리 아니면은 돈 문제예요. 이 사람이 사업에서 쫄딱 망했다던가. 어, 그래서 더 이상, 어, 내가 너를 갖다가, 지고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언제 다시 일어나질, 일어날 수 있는지 그 장담할 수 없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빚쟁이도 너무 많아서 너한테 피해줄까봐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케이스들? 어. 그런 거 아닌 이상에는 여기는 이성 문제가 맞다라고 봐. 음. 그런 케이스 아니잖아. 진짜 사랑하니, 사랑하니,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야 돼? 이거 아니잖아. 어, 이거 그거 아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를 삼각관계라고 하는 거야. 남녀가 헤어질 때는요, 거리가 다 바람이고요. 결혼해서 헤어지는 건 뭐야? 아, 그거 바람, 그 다음에 금전, 그 다음에 뭐야? 시댁 고부간의 갈등, 뭐 이런 거다라는 거지. 음. 순서가 있어. 근데 지금 연애잖아. 연애인데 고부간의 갈등 있어? 그 말도 아니지. 음. 만약에, 만약에 뭐, 이게 결혼이다라고 그러면은, 결혼이다 그래도 여기는 고부간의 갈등, 글쎄, 있었을 수도 있겠다. 탱컵이면. 음. 자,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여기는. 이 사람이요, 여러분하고 헤어졌을 때요,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정확하게 모른, 모른, 몰랐었던 것일 수도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래도 그나마 내가 봤을 적에 순수하다라고 봐요.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요, 어, 일번 카드 봐. 어, 걔 아주 그냥 주도 면밀하잖아. 어, 걔는 진 진짜 오래 숨겼어요. 근데 얘는 오래 숨기지 못했지. 바로 들통났죠. 얘는 금방 들통났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조금 순수하다라고 내가 그래. 그렇다 그랬잖아 순수하면 좀 빨리 들통나고요 철두철미하고 주도면밀한 사람일수록 들통이 빨리 안 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권태기가 온게 맞아요 권태기가 왔고 자기가 어 자기 마음속에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자각하지 못했어 그놈의 권태기가 뭐라고 음 응. 권태기가 사람 잡은 거지 한마디로 음 응. 그래서 짜릿한 거에 꽂힌 게 아닌가 어 다른 맛에 탁 꽂혀가지고 잠시 잠깐 눈이 돌아갔다. 어, 잠시 잠깐 가자미 눈으로 돼 있었다라고 봐요. 어, 근데 이 사람은 어, 지금 솔직히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싶냐라고 본다면 여러분이 혹시 차단했어요? 차단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고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어 사계 에, 연인 상태라고 한다면은 차단을 한 사람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게 연인 이상으로 갔을 때는 차단하기 힘들어요. 음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차단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음 너무 많이 알아도 차단은 힘들어 왜냐하면 너와 나의 이 입... 때껏 쌓아온 정 사이에, 정들 사이에. 어, 수, 오만 가지 일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 차단시키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놈의 정이 뭔지 도저히, 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뭐라서 즐긴 인연이라 그랬잖아요. 어, 즐긴, 그냥 이 사람하고 한 일들이 너무 많고, 이 사람하고 나눴던 대화들이 너무 많아. 여기는요, 대화를 많이 했던 커플이에요. 어, 대화도 마, 말, 물론 말로 많이도 싸웠지만, 어, 여기는 막, 왁짝지크하고 싸우기보다는 여기는 소소한 정이 많은 커플이다라고 봐요. 그리고 만족도도 높았어. 같이 있었을 적에.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데도 왜 그랬냐라면요. 은 어, 만족도나 어떠한 편안함, 적은 깊었을지 모르겠지만, 설레임은 떨어졌다라고 봐. 그게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데, 아니에요. 17개월이래요. 17개월이, 길어야 17개월. 17개월이면은요, 눈에 콩깍지 1 0 진대. 그렇지만 그래도 3년까지는 콩깍지가 1 0 진다. 그 쓰레기 같은 짓은 잘안 하지. 진짜 쓰레기가 아닌 이상에는. 진짜 쓰레기는 17개월까지도 안 가요. 응. 근데 여기는, 그 대화 티키타카를 갖다가 참 많이한 커플이겠다. 그 그런데 왜 그랬냐? 라면 아까도 말했지만 어, 설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잠깐 이 사람이 머리에 총을 맞았나 어, 살짝 설레였던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어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진짜 헤어지면 안 되는 사람하고 헤어진 느낌이 여긴딱 난다라는 거야. 음. 뭐 1번 2번 카드하고 다르게 3번 카드는 사랑했는 거 맞네요 어, 사랑했다라고 봐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했냐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어? 이 사람은 <웃음> 이 사람은 그런 거 같아 지금 여러분하고 헤어져가지고 그 누군가가 이 사람 귀에다 대고 허니 어, 이리와 어, 이리 안아 줄게 이래도 이게 안 들려 왜안 응, 응, 들려. 들려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을 갖다가 잃어버린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 라고 봐요 너무나 힘들고 그러고그 와중에도 얘가 이게 뭐지 야 내가 너를 갖다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해줬는데너 이렇게 밖에 못 살아? 음 그러면서도 그 저기 막그 여자 갖다가 정리를 안 하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음? 정리를 하고 올 생각을 해 정리를 안해 놓고만 안 되지 이 사람 만약에 오면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부터 확인하세요 음. 뭐그 여자를 갖다가 꼭 이름으로 정해 놓진 않잖아 뭐 저기 막뭐 서우 서, 서 서울역 뭐 다짐이 뭐 이럴 수도 있고 서울 상사 뭐 이랬을 수도 있고 마치 커스터머처럼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여간. 전화가 두 개일 수도 있고 요즘에 전화 뭐두개할 수도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속일려면 얼마든지 속인다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그 요즘에 멀티도 있잖아 이제 그 머리 아프게 그걸 왜 쓰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어, 그런 것도 있고 속일려면 얼마든지 속여 솔직히 그렇지만 그게 본인한테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맨날 조마조마하면서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이 사람도 지칠 텐데 이 사람 그거 그렇게 오래 할수 있는 사람 못될 텐데 음. 이 사람은요 그렇게 장시간 주도 면밀하게 무엇을 갖다 감출 수 있는 사람이 못돼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조금 그 뭐라 그러지 좀 고구마와 김치 같다 그래야 되나?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마을에 가면은 마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 한 군데 모여서 이렇게 부침게 부치고 고구마 삶아서 김치 얹어놓고 먹고 그렇게 어 저기 막 뭐지 정겨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정겨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다리를 갖다가 그렇게 그래 주도 면밀하게 할수 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그걸 갖다 하기가 좀 힘든 구조예요 남들이 다 한다고 그걸 똑같이 따라 하냐 병신같이 어. 차라리 하나를 정리하고 가면 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수한 거 뭐냐 라고 하면 여러분을 갖다 사랑하는데도 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지 같은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늦게, 봐,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지 모른다고, 아직 정신을 들 차렸지 싶어. 응. 정신을 들 차렸다라고 봐요. 음. 응. 그, 저기, 막, 빠르게 떠나간, 빠르게 떠나갔다. 빠르게 떠나가고, 어, 빠르게 후회했다. 어, 그리고 막, 그, 감정이, 야,는, 얘는 조금 너를 띄고 있는 느낌이 확 난다. 어, 감정이 너를 띄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음, 원래 이랬던 사람인가? 음, 음. 지금 이 사람도 자기 감정을 갖다 정확하게 모르는 느낌이 들어요 어, 정확하게 모르는 느낌이 들고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 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만큼은 좀 이기적이 될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어. 근데 그건 맞아 뭐, 어, 뭐 어떻게 되겠어 어쩌면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속일 때 지금만큼은 이기적이 될래 해갖고 여러분한테 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근데 이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음, 데스 카드가 두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별이 맞네요. 어, 헤어진 게 맞고.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헤어지게 되면은요. 후폭풍이라기보다는 그제서야 아마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갖다가 깨달을 수 있겠다 싶어요.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다. 그것도 갑.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여, 여, 여러분, 그, 도깨비, 그,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 김고은이죠? 걔가 기억이 돌아오잖아요. 그, 카나다 분수대 앞에서 낙엽이 탁 떨어지는데, 쿵, 소리가나면서 순식간에 기억이 확 채워지듯이, 여기도 그런 것 같아. 어, 갑자기, 갑자기 순식간에 여러분에 대한 소중함이 확, 어, 재조명된다? 갑자기 어. 뭐, 어, 어떠한 감정이 어떠한 그런 게 갑자기 온다라는 거야 순식간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저기 막 자고 일어나면 달라질 확률도 있다는 라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마음에다가 스크라치를 낼 때는 그때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 너무 이기적이었는데 정작 진짜 끝났다. 진짜 끝난 게그 확인이 되는 순간.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끝난다 끝난다 한, 할지라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완전히 끝났다는 것 같다 자기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서부터 이 사람은 어, 여러분에 대한 뭐지? 어. 그 자기의 그 마음에 심중에 있는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음, 이를 어떻게 써 근데 이 사람은 뭐 미안하다 말을 하겠어요? 이 사람은 하기 힘들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어이 사람은 미안하단 말은 못할 사람인 것 같아 음 고집도 쎄 고집도 세면서도 선택장애가 있는 사람 음, 그러,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자기가 약할수록 그거잖아 어, 빈수레가 요란하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그것처럼 자기가 실제로 어떠한 멘탈이 그렇게 세지 못하기 때문에 더센 척을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은요 지금 이 상황도 싫다 힘들다라고 봐요. 이 상황도 힘들고 저기 막 진짜 끝이라는 걸 갖다가 깨닫는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살펴보고 그제서야 그렇게 된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여러분 눈에 봤을 적에는 지랄하네 그럴 수 있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네가 정말 나를 갖다가 잡고 싶으면. 어, 아, 꼴랑 하는 짓이 딱 그거야? 그런 거지. 왜그러면 잡고 싶까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게입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나, 나랑 헤어지는 게 그렇게 싫고 그렇게 저기 된다 그러면은 제대로 잡아야지. 응? 저기 500m 정발석부터 무릎으로 겨우든지. 어. 콧물을 고 눈물로 어, 범벅져서 한번 울어라도 보고 빌어라도 보고 어. 최선을 다해야지 관계를 갖다가 회복을 시키려고 맨날 같이 여러분 창에 와가지고서 꽃 어, 예쁜 꽃한다 발씩 놓고 좀 가고 게, 그런 걸 갖다가 어떠한 액션을 갖다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해야지 이거 뭐야 장난치는 거야 지금 장난해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는. 음. 이 사람도 그래요.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왜 그렇게 장난치듯이 여러분들 보기에 그게 장난 같지. 어.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뭐 진짜 뭐 너한테 내 마음을 갖다 온전히 뒤집어서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어. 네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어. 나에 대해서 그 이미 엎질러진 그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겠냐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지모양새안 빠지는 정도까지만 여러분한테 액션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내버려 두세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이 사람은요. 어아 어, 이거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죠.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후폭풍 아직 안 왔어요. 어, 후폭풍 오려면 좀더 기다려야 돼요. 음, 그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갖, 이 사람을 갖다가 모질게 대해야 돼요. 그, 그러다가 진짜 가면 어떡하나 이러면 가도 어쩔 수 없다라고 봐. 그게 무슨 뜻인가라고 한다면은요, 얘를 갖다가요, 얘가 완전히 진짜 제대로 된 후폭풍을 겪지 안 겪고, 여러분의 소중함을 갖다가 진짜 각골 명심으로 깨닫지 않는 안에는 얘는 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얘는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빌고 들어오지 않으면, 제대로 빌고 들어오지 않으면 용서해주면 안 돼. 음, 여러분들이 떠나갈까봐 발 동동동동 구르고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면요. 이 상태로면은 또 헤어지면은요. 여러분은 두번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지. 두 번, 세 번, 네번 그렇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는안 봐도 된다는 각오 아래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지 얘가 정신을 차릴 똥 말똥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게 뭐다? 어,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왜 여러분들한테 요딴 식으로 하냐라고 하면은요. 어,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능력 같은 거 어떠한 자기 앞가림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가 잡는 신용이라도 한다라고 봐 잡는 신용을 하겠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이미 마음은 가반수 이상의 딴데 가있다 마음이 많이 떠나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마음이 많이 떠나있는 사람을 갖다가 뭐하러 붙잡냐라는 거야 마음이 온전할 때도 내내 어, 내 뒤에다 칼을 꼽았는데 마음이 반절을 떠나간 사람이 내 뒤에 칼을 갖다 또 꼽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이미 어, 그잖아 사랑이 넘쳐날 때도 등 뒤에다가 빗으로 꼽았는데 사랑이 반절도 넘게 도망간 놈이 어, 마음이 반, 반 이상이 도망에 갔어요. 더, 더 크게 더 크게 찌르고 가겠지. 음.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제대로 된어 저기 막 후회가 후회나 반성이 아니라면 다시 받아주면 여러분은 또한번이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봐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요. 어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건 안 남아 있건 그건 둘째치고서 변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돼요. 음 변할 수 있는 사람 못 된다라고 봐.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 깊은 사랑을 두고, 음, 그 완전 그그그한 그 마디를 그 한그한 발이 모자라서 그한 발을 앞두고서 여러분 등 뒤에다가 칼을 꼽았는데 이미 엎어진 잔에다가는 왜 못하겠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 좋은 사람 찾아봐요. 여러분 능력이면 충분히 되는데 뭐허라 이런 인간한테 어, 여러분이 아까워. 그래도 선생님 전 기다려 볼래요라고 한다면은 뭐 어쩔 수 없지. 어, 그래도 내가 이 사람하고 있어야지 행복해야 한다면 뭐 어떻게 기다려야지. 그러면 뭐 행복하다면. 음. 뭐. 어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개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겠다 싶어서 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나쁘게 말했다고 너무 속상하지 말고 왜 그러냐라면은요 나는 여러분을 갖다가 조금 더어 왜냐면 착하잖아 어, 착하고 그래도 저기 막 사람을 갖다가 딱내 사람이다 싶으면 은좀지키려를 하는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 하는 건데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을 기다리고 싶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그 사람하고 있어야지만 행복하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자기가 행복한 대로 가야죠. 별수 있겠어요. 어, 그렇다 해도 좀 기다려봐야 연락은 어, 올 수도 있겠다. 뭐. 근데 막 대놓고 연락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그 뭐지? 어? 돌은 던질 거야. 왜? 네가 나한테 와. 어, 네가 나 이거 덥석 좀 물어. 뭐 이런 식으로. 어, 좀 한번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될런지. 음. 자 3번 카드 어,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질긴 인연 확 버려버리면 그 사람 현타 올까요 라고 본다면 <웃음> 현타는 여러분한테 오는 거 아닌가 <웃음> 여러분도 현타가 오겠고 여기는 <웃음> 이 사람도 현타가 오겠고 여기는 쌍방이 현타가 올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 그런 마음도 있어 못떤 마음이야 뭐 그냥 힘들어도 가볼까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봐 여기는 현타 와요. 음, 4번 카드는 현타가 오겠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여긴 진짜 즐긴 인연 맞아요. 음, 여긴 즐긴 인연 맞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도 사랑인 거 맞아요. 음, 맞아요. 근데 왜 헤어졌냐 마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음. 그, 한 번에 아픔이 없이, 어, 저기, 뭐, 살아가는 커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최수종, 하이라 같은 커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 그게 진짜 힘든 거니까, 어, 저기, 막 그렇게 방송을 타고 매스컴을 타는 거지. 그게 그냥 흔한 거였어봐. 너도 나도 그렇게 인꽃처럼 사는데, 그게 방송 탈수 이유가 없잖아요? 어, 우리는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지지고 복고 삽니다. 왜요? 라고 한다면은, 사주 100명이 있잖아요? 사주 좋은 사람 거기서 한, 한두 명? 어, 다섯 명 정도? 어, 나머지는 그다 미치라는 거예요. 어, 가반수 이상이, 어, 다 그냥 지지고 볶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 팔자가 타고 나는 거잖아. 좋은 팔자는 타고 난다라고 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지. 근데 여기는요, 하... 부질없다. 무슨 부, 무슨 부질없냐 그러면 여기는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 만났다가를 갔다가 좀몇 번은 반복을 해야지만이 어, 헤어질 수 있는 커플이다라는 거예요. 음, 어쩌면 그렇게라도 평생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 여기는 그걸 반복해야겠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다 왜냐 라고 하면 여자가 좋아할 수 있는 걸다 갖추지 않았나 음.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은요 그래도 잘해줄 때는 또 확실하게 잘해주는 그런 마음이 그런 게 있잖아 그래도 여기는 성향이 좀 비슷해가지고 성향이 비슷해가지고 좀 맞을 때는 또잘 맞지 않겠는가 코드가 비슷해요 음, 코드가 비슷해. 근데 이게 있어 잘 맞을 때잘 맞는데 또안 맞으면 또 우라지게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음. 그런 것 때문에 어, 여기는 저기만 헤어짐을 맞이하지 않았겠냐. 근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좀 독특한 캐릭터는 독특한 캐릭터인 거는 맞아요. 어, 맞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집착이 여러분이 어쩌면 더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사람보다도 어, 여기는 어쩌면 쌍방일 수 있겠다 싶어 그런데 솔 어, 닦아놓고 말하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이 사람을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라 봐요 여러분이 이 사람 못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음 왜그런데요 라고 하면은요 어 여기는요 원진으로 묶여서 그럴 수도 있어 원진이나 아니면 사명 삼형. 사명이나 어, 이런걸로 묶였다 라고 봐요 사명살 그거 안좋은 살인가요 라고 하면은요 글쎄 그걸 꼭 안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음살하나 어, 없는 사주가 없어 저기 여러분 그 김태희 사주의 묘신 원진 있잖아요. 그래도 비하고 잘 살잖아. 원진이나 형살이야 잘 갖춰주면은요. 떵거리면서 산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강력한 살일수록 그게 부기로 갈 때는요. 어마어마한 파워를 낸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살이라고 해가지고 다 음의 기주고할 필요 없다라는 거지. 음. 살도 잘 쓰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독은 독으로 고친다 그러잖아 음. 아무튼 여기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이 사람을 질기게 잡고 있겠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아까 그자 코드가 어느정도 비슷한 코드라 라고 근데 여기는요 둘다 조금 미련이 남아 있는게 아닌가 응, 음, 그런 것 같아요. 힘들어도 계속 끌고 왔었겠다. 음, 그냥 한 번에 똑 자르지 못한 느낌이 난다. 한 번에 똑 자르지 못하고 질질질질 끌다가 여기 왔는데 헤어지고 나서도 미, 미련에, 어, 미련에 줄줄줄줄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응, 음, 가는 길마다 미련이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보면 되게 미웠다가도 어떨 때 보면 또너 미치도록 보고 싶다가도, 그거 갖다가 무한반복하기 때문에 헤어졌다 만나기를 갖다가 반복한거한번 이상. 두 두세 번, 음, 음, 한번 이상 두세번 그걸 반복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선생님, 저는 그럼요 못 헤어지나요?라고 본다면은 카드를 조금 더 뽑아봐야 알겠지만 카드를 조금 더 뽑아봐야겠지만 세상에 절대적이란 건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의지로 되지 않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 처음에 사귀기가 힘들다 뿐이지 일단 사귀어 놓으면은 일단 그 정들은 것갖다 뽑아내는 것도 일이야 어.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나오는 것도 힘들어 그러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이 인연을 갖다가 꼭 잡고 가는 것 같, 같은 느낌이 든다 라는 거죠 음. 남자는요. 그러면 남자는 성격이 좀 시원시원해. 어, 시원시원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웃긴 게 있어요. 시원시원하면서도 어, 잠수타. 어, 시원시원하면서 잠수타요. 그런 사람 있어 하는 행동은 되게 시원시원한데 어~ 무슨 일이 생기면은 자꾸 그냥 어~ 저, 연락도 늦게 받고 전화도 잘안 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그러다가 몇 시간 있다가 연락이 되면 어~ 그때 바빠서 어~ 미안해 내가 다시 연락할게 하자기야 어, 미안해 먼저 연락 주고도안 한다 어~ 그~ 그렇게 하고서 어~ 기다리면 안해 먼저 해 그러고 먼저 해도 안 받아 그러다가 어, 막 그런 걸 그런 그런 케이트를 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 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아, 이 사람은 자신감이 조금 없는 게 아닌가 어, 자신감이 없고 아, 참 이거는요 둘중 하나가 조금, 좀 강하게 이끌고 나가면은 되는데, 그게 둘다안 돼. 내가 그랬잖아요. 둘이 성향이 너무 비슷하다고. 그래서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은 걸로 흐르면은, 이거 갖다 확, 낚, 낚아쳐서 끌고, 힘있게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힘있게 끌려가, 끌고 가는 동력이 없다라고 봐. 동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말안 하고, 나도 말하고, 쌍박이 말을 안 하는 그런 지경까지 올려.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좀 여기는요 쌍방이 잠수 타고 서, 서로가 말 안하고 그러면서 또 삐그덕 삐그덕 또 갔다 그러면서 아무 말 안하고 또가 <웃음>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뭐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하면은 글쎄 음, 뭐가 글쎈데요 라고 한다면은 그냥 뭐 이렇게 뭐 가야지 별수 있겠나 어. 뭐 카드에서 뭐 헤어진다라는 말은 그닥 나오지 않아요 아니면 이미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텔레파시가 계속 그쪽으로 가 있다라는 거지 몸은 떨어져 있는데 텔레파신 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서로를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그런 케이스도 은근히 많아요 정신이 통하는 케이스들. 어, 본인은 그게 정신이 통해서다라고서, 어, 라고 확신하진 못겠지만, 그 사람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어, 그래서 못 헤어지는 거야. 그사람도 그럴 것이 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가지고. 남자 쪽은 어떠냐? 남자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완벽하게 헤어지지도 않았다라고 봐. 헤어졌다라도 헤어 지금 상대감이 서로 연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서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음. 뭐 이러다 어떻게는 어떻게 돼. 둘다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냥 뭐 누가 딱히 헤어져 해서 헤어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서로 연락을 하루 이틀 안 하다 보니까 헤어지자 말도 안 하고서 스스로 헤어졌을 수도 있겠다 이게 헤어진 것인지 헤어진지 않은 것인지 잘도 나도 모르겠고 뭐뭐 뭐 대단하게 싸우고 자시고 한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 여기는요 진짜로 그런 케이스 있나 요들네 있어요 그런 케이스 있어요 음. 예, 여기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좀 노력을 하는 건가 그렇지만 그게 자기 성격을 갖다가 크게 벗어나진 못하겠다 그러니까 동력이 없어요 확 이끌고 갈 동력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요 여기는요 글쎄 음왜 그러냐 하면 너무 똑같아가지고 서로를 내려놓기도 힘들지 싶어 음, 서로를 갖다가 너무 또잘 이해를 또해 그게 더 웃긴 거라는 거예요. <웃음> 서로를 이해를 해요. 결국은 이 사람이, 음, 저 결단을 내리겠다. 음, 어, 어느 쪽으로요? 라고 한다면, 되는 쪽으로 결단을 내리지 않겠나? 다야 그렇겠습니까? 음, 다는 아니고, 그냥, 음, 한 20, 30% 정도? 음, 근데 그거 되게 많은 거예요. 이 카드 보는 사람이 얼만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옛날 같은 어떠한 그런 것은 못될수 있어요. 그래도 마음이 좀 많이 식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 그런데도 여러분을, 그 서로를 못 내려놓는 게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향이 같기 때문이에요. 성향이 같기 때문에 쉽게 내려놔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갖다가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헤어지자는 말 없이 그냥 스르르, 뭐, 헤어지고, 만나자는 말 없이 스르르, 만나지고, 뭐, 그런 걸 갖다가 대풀이하였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근데, 그, 여기는 그럴, 이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라고. 응,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 라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 어디 봅시다 음, 지금 이 사람 뭐 하냐고요 어, 여러분하고 헤어져 갖고 지금은 그냥 일만 하고 있어요 어, 일만 하고 여러분에 대한 지금 헤어진 것에 대한 뭐 이런 저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겠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냐 라고 한다면 은 주변에서 어쩌면은 야 그럴 바에 차라리 다시 만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이 사람은요 뭐 폭폭풍이다, 몸폭풍이다 그런 건 없고 일하면서 좀 조금 자기 반, 자기 좀 생각을 할것 같아요. 음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다가올 확률이 조금 있어. 음 여기는 누군가를한다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어, 헤어진 후에 그냥 그 자기 아픔이나 이런 것들 쭉 생각하고 그리고 일을 하다가. 그 결정을 딱 내리고 결정을 내리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어 어떠한 제안을 할 수도 있겠다.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맞아요. 음,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맞고 여기는 데빌 카드하고 식스컵이 떴기 때문에요. 쉽게 헤어지기는 조금 힘들어. 제외할 어, 재해, 확률이 조금 높겠다. 근데 몇 개가 조금 더 조건이 주어져야지 확실한 재회라고볼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 그만한 조건의 카드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재외라기보다는 어, 그쪽으로 좀 염두에 두고서 어, 지금 일을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누군가를 다시 만나야 된다면 그래도 우리 파랑새한테 가야지. 근데 그것도 그때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띠로리 하고 또 이상형이 나타나면 그것도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생각이 그렇고 여러분의 이 사람을 갖다가 막확 차버리고 꺼져 확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면 이 사람이 어, 그렇게 될 거다라는 어떠한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조금 더 미래는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네, 4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어, 잊지 마시고 저는 내,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